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자본에 대한 어, 이론,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과 관련된 상황인데, 첫 번째로 이제 자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웃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 자원 중에서 주주한테 귀속되는 부분, 자녀 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본은 순자산이고 자녀 지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자본의 이제 분류, 어, 우리 이제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이어금,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익이어금, 기타 포괄손익 기타 자본. 일단,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안에는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어, 내용을 좀 보면, 우리 가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 예, 주식에서, 이건 이제 1 0주짜리예요 10주짜리인데, 어, 여기 내용을 보면 한 주의 금액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한, 한 주의 금액이 금 5천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액면가액이라는, 건, 액면가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5천원짜리 10주니까 5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주권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5만원짜리를 주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5만원이 꼭 거래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 회사가 뭐 미래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가액으로 거래가 될수 있겠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이제 그런 5만원짜리 주권이 넘어갈 때 투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액면가 5만 원짜리지만 투자되는 금액은 8만 원. 즉그 10주를 사는데 8만 원을 지급을 하고 10주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회계 처리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현금 들어오는 금액은 8만 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액면가액으로 무조건 자본금을 표시하니까 자본금은 5만 원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그 차이만큼을 뭘로 기록하냐면 발행 초과금. 즉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본 이금이라고 얘기하죠, 개를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현금이 8만원 만큼 들어오니까 그만큼 자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 증가된만큼 자본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투자된 금액이 5만원짜리 발행한다고 해서 꼭 5만원이 거래되라는 는대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항상 거래가 되라는 법도 없겠죠 결국은 그것보다 더 작은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4만원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으로 쓰게 되었으니까 5만원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럼 그 차이를 이제 할인 발행액이죠. 이게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렇죠? 그게 이제 만 원이 이제 기록이 된다. 자, 그러면 그 처음에 이제 일단 4만 원에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6만 5천 원에 또 이제 발행을 했다고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회계 처리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4만 원과 그다음에 할인 발행 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가 나왔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계 처리에서는 6만 5천 원이 일단 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으로 쓰게 되어있으니까 5만 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그 전에 할인 발행이 액 있었다면 그 금액을 먼저 차감을 해주죠.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금액은 6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5만 원,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이 있으면 그걸 먼저 차감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전체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총 얼마냐면 10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액은 액면 금액 두 개를 합하면 10만 원이 되겠죠. 결국 남는 돈은 5천 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 발행 초과액 5천 원이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인발행과 그 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는 서로 상계되는 항목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총 들어온 유입액은 10만 5천원, 그 다음에 자본금 액면가액은 10만원, 그리고 추가로 받은 돈은 5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타자본에 주식 할인발행차금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 주식 할인발행차금은 서로 상계가 되는 항목이다 자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식거래를 한번 볼게요 자,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일단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 액면가액 5천원짜리 열주를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차변과 대변 쪽에 이제 기록을 이제 하겠죠. 발행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발행된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7만원에 어, 그 발행이 됐다면, 그러면 현금 7만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5만원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2만원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을 다시 이제 회사에서 사가지고 왔다. 사올 때, 그 얼마에 사왔냐면 6,000원에 사왔대요 얘를 그리고 5주를 재구매했다고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자기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되는 그 금액 6,000원에 5주 사온 거 있죠 그 3만원이 자기주식의 원가로 기록이 되고 그만큼 이제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재무상태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 볼까요 일단 자본금이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 자본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식발행초과금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저거는 여기에 차감 항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자본 항목이긴 하지만 차변 쪽에 기록이 되고 있는 애들이죠. 걔네들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 된다. 그래서 결국 차대가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 금액이 얼마예요? 총 4만 원이죠. 그 다음에 현금을 보면 7만 원에서 3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4만 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 차대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구매했던 것 중에 세 주를 다시 어 8,000원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현금이 일단 얼마가 들어올까요? 24,000원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그전에 샀던 주식이 6,000원짜리였어요. 그게 그, 그거 이제 세 주를 팔았으니까 다시 발행했으니까 그전에 사왔던 거 18,000원 이제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분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죠 이게 6,000원이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재무상태표에서 바뀌는 부분이 일단 자기 주식이 18,000원에 빠져나갔으니까 12,000원이 남아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뭐죠? 이게 자본잉여금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자본 쪽에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24,000원이 이제 들어갔죠 그럼 양쪽이 만나볼까요, 일단? 이쪽에 계산하면 이게 64,000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게 되면 6만 4천 원이 되죠. 그래서 양쪽이 맞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현금 들어오는 부분,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게 돼 있다. 아까 4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4천 원 들어와서 자본이 얼마가 됐어요? 총 6만 4천 원이 됐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나머지 두 주를 소각을 했대요. 회사가. 소각을 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 일단 두 주에 대한 액면가액이 사라지겠죠. 만 원만큼.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왔던 6천 원짜리가 없어졌으니까 1 2천원이 일단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차손이 2천 원 발생하겠네요. 그 차이만큼.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볼까요? 일단 자기 주식은 다 빠져나갔으니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금 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4만 원이 됐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감자차손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2,000원이 마이너스 항목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부채 변동이 없어 자 보면 어쨌든 여기는 64,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쭉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그대로 64,000원이 나오죠 즉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된 것들이 서로 상계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자산부채 변동이 안 생기고 그걸로 해서 자본의 변동도안 생긴다는 얘기죠 즉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플러스 되고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되니까 자본 쪽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발행을 했을 때는 자본이 증가해요. 그만큼 자산 유입이 되니까 주식을 발행했을 때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재구매했을 때는 자산이 유출이 되니까 자본이 감소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재발행을 했을 때즉 사왔던 자기 주식을 다시 발행했을 때 그때는 발행과 똑같죠. 그러니까 자본 증가하겠고. 그 다음에 소각이 될 때는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면서 바로 소각을 했다면 사는 금액만큼 자본이 감소하겠죠. 근데 샀을 때 이미 감소가 됐던 걸 나중에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샀을 때 이미 감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매입 시에 이미 감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주에는즉 자기 주식의 소각 시점에서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 상계항목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자와 감자에, 아, 증자에 대한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증자에서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라는 게 있죠. 유상증자는 돈 받고 주식 나눠주는 거고 무상증자는 그냥 주식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쪽에서 주식을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걸 유상증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는 그냥 주식을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를 거죠. 무상증자하고 똑같이 주식 배당.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 쪽을 보면 첫 번째 일단 재무상태, 증자 전에 재무상태를 보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할게요. 어 일단 자본금은 만 원이 있어요. 100주고 하나당 임명가액은 100원짜리. 그 다음에 주식발행초과금이 5천 원 있었던 상태고 그 다음에 이익염이 한만원 10, 정도 있었다. 자, 근데 그걸 이제 무상증자를 한 거예요. 주식을 10주를 새로 만들어서 발행을 한거야 주주한테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그 무상증자 할땐 뭐가 필요하냐 재원이 필요해요 재원이 무상증자 즉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데 주식을 나눠주게 되면 결국 자본금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자본금은 뭘로 사용을 하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발행초과금이라든가 또는 이익영업 이걸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증자 후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일단 자본금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없던 열주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10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액면가액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만 원보다 천 원이 증가했네 일단. 자그 다음에 주식발행초과금을 볼게요. 이걸 재원으로 해서 이걸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발행초과금이 천 원만큼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이 없으면 똑같겠죠. 그럼 결국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없겠죠. 전에도 2만 5천 원이었고 이번에도 2만 5천 원. 그래서 무상증자가 됐을 때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에 만약에 재원을 이익위험으로 바꿨다면, 그럼 여기에 있는 상황들이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위험 이것만 이제 좀 바뀌겠죠? 보시면. 아, 일단, 이그 흐름을 그림으로 이제 좀, 어, 표시를 해보면, 처음에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위험이 있었을 때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식발행초과금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증자 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재원을 바꿨다면, 즉 이익잉여금으로 바꿨다면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뭐냐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주식발행초화금은 그대로 5,000원이 유지가 되지만 여기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9,000원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25,000원, 25,000원 똑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음. 그래서 재원은 무상증자의 재원은 아, 자본잉여금이라든가 이익잉여금 둘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본 전체 변동은 생기지 않는다. 이게 늘어난 반면에 요거나 또는 요게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기 이제 주식배당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현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또는 이익잉여금을 사용해서 자본금을 증가시켜주는 거다. 자 이제 감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자에서는 유산감자와 무산감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유산감자 시에는 돈을 주고 주식을 가져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주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들고 와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걸 유산감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산감자는 여기서는 돈안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주식 가져와서 그냥 소각을 시켜버리는 걸 무산감자라고 얘기하죠. 를 감자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주가의 어떤 관리라든가 또는 회사의 어떤 결손이라든가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자라는 걸 이제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상감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회사에서 15,000원을 주고 익면가액 10,000원짜리 주식을 가져와서 소각을 시켜버렸다 즉 주식 발행되고 있는 주식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 처음에 1월 1일 날 일단 차변에 자본금이 사라지겠죠. 액면가인만큼그 다음에 대변에 얼마가 나가냐면 대가가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그 차이만큼을 감자 차손이라고 이제 기록을 해요. 자, 그래서 그만큼 자산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즉, 자산 감소분 15,000원만큼 자본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감자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번엔 대가를 2,000원을 줬대요. 그래서 2월 1일 날. 현금 2,000원 주고 감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식 액면가액 만 원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현금 2,000원이 이제 지급이 되겠죠. 그럼 그 차이만큼 뭐가 생기냐면 감자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간에 현금이 빠져 나갔으니까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겠죠. 근데 감자 차익이 생길 때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감자 차손을 먼저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만큼은 감자 차익으로 이제 계상을 하죠. 얘도 이제 서로 상계되는 항목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현금만큼 감소를 해요. 자, 보시면, 처음에 자본금이 있던 상태에서 자본금이 만 원이 이제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자본금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차손이 생겨요. 감자 차손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두 번째 거래를 할때 똑같이 이제 자본금이 감소를 해요. 만 원만큼. 그럼 얘가 이제 줄어들 테고. 근데 기존에 있었던 감자 차손 금액이 이제 사라지죠. 상계가 돼서. 그럼 감자 차손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감자 차익이라는 게 생겨요. 감자 차익은 뭐죠?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에요. 그래서 감자 차익이 이렇게 생기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본, 처음에 이만큼 자본이 있었던 것에서 결국 요만큼하고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 차이만큼이 자본이 감소하겠죠. 그럼 자본 감소 금액은 총 얼마예요, 지금? 2만 원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자본금. 자본 감소가 아니라 자본금. 자본금이 2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은 얼마 생겼냐면, 플러스 3천 원이 생겼어요. 그죠? 3천 원. 그러면 감소된 게 2만 원, 증가된 게 3천 원이니까, 17,000 원만큼 자본이 감소했겠네, 요 전체 자본이. 보니까 이 금액. 즉, 2천 원과 15,000 원. 17,000원이 감소하겠죠. 결국 현금 빠져나간 금액만큼, 자산 빠져나간 금액만큼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무상감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대가를 주는 거 없이 그냥 주식을 가져와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액면가액만큼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무상감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할 때, 뭐, 주주, 대주주, 대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회사에다, 회사에다 주고, 대가 받는 거 없이 그걸로 이제 뭐냐면 그 결손금을 보존하거나 이런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결손금이 만약에 어, 만 원이 있었다면 그만 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상감자라는 걸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보면 자본금이 감소하지만 그만큼 결손금이 또 없어졌잖아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겠죠. 예. 보시면 어, 기존에 어, 하기 전에는 결손금이 마이너스 이만큼 있는 상태고 자본금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본금을 감소시키게 되면 그러면 자본금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럼 자본이 감소를 해요. 그렇지만 다음에 결손금이 이제 또줄어드니까 결손금만큼 또 이제 자본이 증가하겠죠. 자본의 변동 자체는 없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줄어들고 이게 없어지니까 그만큼 자본의 변동은 안 생긴다. 그렇죠? 자, 뭐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본 쪽에서는 자본의 변동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증자와 감자 쪽에서 보면, 발행 주식 수의 측면에서 보면,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둘다 증가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감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당연히 주식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측면에서 보면, 자본금이에요. 전체 자본이 아니라. 유상증자 하게 되면 증가해요. 즉, 없던 주식이 생기니까.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없던 주식이 생기니까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발행되고 있던 주식을 없애버리니까 감소하겠죠, 자본금이 감소하고요 전체 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유상증자라 했을 때는 전체 자본은 증가하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무상증자는 변동이 없고요 유상감자는 어떻게 되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감소할 거예요 근데 무상감자는 변동이 없겠죠 음. 자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어, 자본잉여금 안에는 주주로부터 더 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초과금, 처분이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 항목들이 은제 기타자본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세 가지 항목들은 다 상계 항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얘네들은 서로 상계되는 애들이다 여기서 이걸 상계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끼리 얘네들끼리 이렇게 상계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자본 안에는 뭐 자기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주식, 자기주식 봤죠? 자기주식은 어, 내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올때 자기 주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그 자기 주식이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자본에.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기타 자본에서 얘네들은 다 자본의 차감 항목이에요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애들을. 근데꼭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애들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주식매수선택권이라든가 전환권 대가라든가 또는 미교부 주식배당 뭐 이런 것들은 플러스 항목들이에요. 음, 여기서 이제 미교부 주식배당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주식배당을 할때 이제 보면. 현금 배당하고 이제 주식 배당이 있는데, 두 가지. 자, 회사 쪽에서 이제 배당을 줄 때, 배당의 원천은 뭐예요, 무조건? 이익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투자자한테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현금을. 주식 배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주는 거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그 모든 배당의 원천은 이익 이어금을 가지고 이제 한다. 그죠? 그럼 첫 번째,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 어, 보기한 말에 일단, 어, 이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호기한 말의 재무상태에서 보시면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이험이 요만큼 있다. 그럼 미처분 상태의 이익이험을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처분할 때 배당을 주든지 회사에 남기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미처분 상태의 이익이험을 배당 결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돈을 이제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만큼 뭐냐면 현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당 결의한 금액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부채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미지급 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처음에 자본에 있던 게 떨어져 가지고 미지급 배당이란 부채로 계산이 되니까 자본 자체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지급이 될때 미지급 배당은 현금으로 이제 주고 끝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현금 배당의 흐름이에요. 현금 배당. 그럼 현금 배당했을 때 아, 배당계를 하게 되면 결국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부분이 부채로 이제 빠져나가니까. 자 주식 배당을 한번 볼까요? 똑같이 미처분 이기기업이 있었는데 배당결의를 해요 그러면 결의한 만큼 어떻게 되냐면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주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상대방은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결의한 배당결의한 주식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에 계속 남아있게 돼요 미교부 주식배당이라는 걸로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급이 됐을 때, 주식으로 지급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겠죠? 어쨌든 자본은 변동이 없다. 그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계속 자본은 요금액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주식배당이에요. 그래서 미급 주식배당은 기타 자본 항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영음과 관련된 내용들. 이 이제 이익영음은 어떤 거예요? 회사가 이제 계속 영업을 하고 성과를 내면 그 성과가 계속 쌓여있는 걸이익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회사를 개업을 한 당시에 요만큼 자본금과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단기에 수익과 비용을 내게 되면 뭐가 남아요? 이제 이익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게 이제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되겠죠. 그 수익과 비용의 차이만큼이 재무상태표에이익금으로 들어가고 그만큼 자산이 증가를 해요. 이게 재무상태는, 1년 만에 재무상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과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또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 이익이 또 재무상태 표에 어떻게 돼요?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또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는 걸 이여금이라고 얘기하죠. 이여금. 결과적으로 자본은 이렇게, 어, 계속 움직인다. 그죠? 그럼 저 이여금을 보면, 음. 이여금 안에는 적립금이라든가 또는 준비금이라든가 또는 미처분이여금 이세 가지를 이익이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익이여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익이여금이에요 이여금에는 자본이여금도 있죠 근데 자본이여금은 주주와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여금이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성과 즉 영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익이여금이에요 근데 그 이익이여금 안에는 이미 적립금이라는 게 있고 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미처분이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언제든지 주들이 모여가지고 쓸 수가 있는 돈. 그게 이제 미처분 이익입니다. 자, 이여금 처분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웃음> 자, 기초의 이제 재무 상태가 자본금이 10만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자 차손이 있었다고 합시다. 감자 차손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그 다음에 적립금이 있었다고 할게요. 뭐, 이적립금은 아무렇게나 적립을 해도 돼요.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적립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또 뭐가 있을까? 뭐 저, 채무를 갚기 위한 적립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그 다음에 이제 미처분 상태의 이어금이 이제 8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어금을 이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주주들이 모여서 이제 결의를 하는 거죠. 자첫 번째로 이미 적립금의 이익이라는게 있어요. 이 적립금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의 사용에 의해서 이익을 모아놓은 건데 쓰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건데 이제 그 목적이 사라졌더라.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이익금이 남아있는 상태. 적립금이. 자, 그러면 그 정립금을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정립금을 다시 풀어야 되겠죠. 그걸 이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정립금을 푼다는 의미는 뭐냐면 미처분 상태로 다시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입을 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시면 회계처리는 이미 정립금이 일단 차변, 즉 대변 쪽에 있던 게 차별 쪽으로 옮겨가서 없어지고 뭐가 생기냐면 미처분 이익금이 3만 원 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처분이익이 늘어나고 임의적립금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처분 가능한 이익은 결국은 이두 개의 금액, 즉 기존에 있었던 미처분이익과 그 다음에 이백. 저걸 로 이제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처분할 때세 가지로 이제 처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배당을 줄 수가 있고요. 이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그 다음에 주식배당이라는 게 있죠. 근데 현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분 가능한 즉 미처분 이익으로 이제 사용을 하니까 미처분 이익이 뭐 15,000원이 이제 어, 현금 배당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현금이 15,000원 빠져나가겠죠. 그만큼. 여기서 바로 지급을 했다고 할게요, 그냥. 이게 원래는 배당 결의하는 시점에서는 어, 미지급 배당금이랑 부채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 현금만큼 미처분 이익이 빠져나가는 금액만큼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주식 배당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미처분이 위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6,000원만큼 썼다. 그다음에 주식을 바로 나눠 주게 나눠 주게 되면 그만큼 액면 가액이 6,000원만큼 늘어나다.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그 6,000원이 어떻게 되냐? 일단 미처분이 위험이 일단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자본금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감소와 그다음에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본 쪽에서 보면. 자,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란 게 있어요. 자, 상각이란 건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을 이익으로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분이익금 만 원을 사용을 해서 감자차손을 없앤 거예요. 마이너스 항목을.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만 원만큼이 미처분이익금에서 이제 빠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익금 어 정립에 대한 사항들 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익금 정립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감자차손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 이게 이제 이형금 임여금 적립은 이형금을 적립하게 되면 미처분 이형금을 이제 사용해서 이형금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미처분 이형금이 이렇게 어, 감소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의적립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적립됐던 금액을 다시 이제 쌓는다는 얘기죠. 예, 적립으로 일단은 미처분 이형금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이 이제 늘어날 거야,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 줄고, 이거 들고, 동시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보면, 첫 번째, 미처분이용이 감소를 하고요. 현금 배당하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 현상 없죠. 그러니까 현금 배당하게 되면 자본이 감소해요. 어쨌든 간에. 미처분이용은 사라지니까. 주식 배당을 보자고요. 주식 배당에서는 일단 미처분이용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자본금이 또 이제 증가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고요. 그쵸? 그다음에 삼각 같은 경우에 보면 미처분이익금 일단 감소를 해요. 자 대신에 감자차손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니까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 자본이 증가한다는 얘기요. 마이너스 감자차손을 없애는 거니까. 그쵸? 자 그다음에 적립금 같은 경우에 적립금 적립할 때 일단은 미처분이익금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임미적립금이 이제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임미적리금 늘어나는 거, 금액 결국 자본의 감소안 생긴다 그렇죠? 이런 네가지 사항들을 쭉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미처분이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미처분이익으면 이걸 다뺀즉 여기서는 더하고 얘는 뺀 금액을 가지고 미처분이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익여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두 개가 이익여금이니까 임미적리금과미처분이금두 개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의 변동을 이 네가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어, 다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현금 배당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현금 배당 만오0에 이제 이 미처분 이익금 사라지겠죠. 그리고 다른 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은 감소할 거야, 그죠자두 번째 주식 배당을 할때 어떻게 될까요? 미처분 이익금을 사용을 하지만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자본금이 그래서 자본의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각이 됐을 때 마찬가지 미처분 이익금을 사용을 하지만 감자 차손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임미적립금을 적립을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미처분 이익금을 사용을 하지만 적립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은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전체 자본의 변동까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익이어금은 미처분 이익이익금 음, 그게 이제 있는 거죠. 미처분 이익이익금은 처분할 수 있는 이익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그 다음에 어,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미처분이익이험 이제 처분 가능한 이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을 계산하는 어, 내용이 있는데 배당금 계산에 대해서는 보시면 뭐 누적적, 어, 그 다음에 참가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배당금 계산에서 첫 번째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계산만 정확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보면 일단은 과거 기간에 배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누적적 우선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을 수 있는데 누적적 우선주는 과거 배당을 했다아저 하지 않았다면 그 과거 배당 하지 않은 부분을 줘야 되는 경우 그게 누적적이고 그 그걸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비누적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잔여 배당금에 대해서 우선주가 참여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참가적이라는 얘기는 기본 배당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 부분 참가적은, 어, 최대 배당률을 정해놓고, 추가적으로, 기본 배당에다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완전 참가적은, 기본 배당 받고 나머지 잔여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냐면 우선주의, 어, 저 지분 비율만큼 가져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잔여배당금 참가 여부에 따라서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비참가적은 일단 기본 배당률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어, 부분 참가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최대 배당률을 정해놓고 그 추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단 여기서는 우선주의 액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한도로 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참가적 우선주 같은 경우 그때는 우선주의 배당률만큼 그 우선주의 지분율만큼을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 배당금에서 이게 이제 완전 참가적 우선주다. 배당금 계산의 내용을 좀 보면 어이세 가지 즉 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도 어 또는 비 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도 세 가지의 경우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황별로 보면 여섯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 비누족적비창가적 우선주에 대한 상황들을 먼저 보면, 지난 기간 배당 해주고요. 그다음에 단기 배당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누족적이기 때문에 지난 기간 배당은 없는 거예요. 비누적이니까. 그다음에 단기 배당을 이제 전체 배당금에서 우선주에 대한 기본 배당금 주고요. 음. 그게 이제, 어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비참가적이니까 기본 배당금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가 뭐냐면 이 전체 부분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이 되겠죠. 그래서 비누적적 비참가적은 일단 우선주에 대해서 기본 배당금, 단기 배당금 주고 끝나고 나머지는 보통주가 가져가면 돼요. 자, 이제 저거를 부분 참가적으로 이제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럼 비누적적 우선주이기 때문에 지난 기간 배당 안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단기 배당에 대해서 우선주에 대한 기본 배당 일단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추가 배당금인데 이 추가 배당금, 음, 자꾸 넘어가네. 이 추가, 추가 배당금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기본 배당 주고 난 다음에 우선주에 대한 액면 비율만큼이 이제 어, 한도로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 배당률을 정해놓으면 그게 부분 참가적 우선주고 그 최대 배당률 만큼 기본 배당에다 플러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추가 배당금에 대한 한도는 우선주의 액면 비율만큼이다.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참가적 우선주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 배당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보통주에 대한 기본 배당 가져가요, 당연히. 그리고 나머지 즉 보통주에 대한 기본 배당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전 참가적 우선주는 잔여 배당금에 대해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 비율 즉 우선주에 대한 액면 비율만큼 지가 챙겨 가지고 가져가면 나머지를 보통주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참가적 우선주 같은 경우에 요거 요거 요 부분만 가져가면 된다. 일단 기본 배당 끝낸 다음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적적 그다음에 비누적적. 누적적은 어음 잠시만요. 누적적은 과거 기간에 배당하지 못했던 금액에 대한 배당을 해주면 그게 누적적인 거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면 비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참가적, 부분참가적, 완전참가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서 문제 이제 계산 방식에서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흐름 자체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고 문제에서는 대부분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비참가적 어 우선주보다는 뭐 부분참가나 완전참가적 우선주 쪽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 문제 한번 해보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본에 대한 사항들은 배당금, 그 다음에 자본의 분류, 그 다음에 뭐 처분 뭐 이런 것들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 자본 쪽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에 대한 내용들은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회계체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뭐 이해가 좀 쉬울 수 있, 있을 테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자본에 대한 어, 이론 내용들을 마치도록 할게요